아, 세상에 좋게서는게 가장 행복이할까요 아, 뭐가 를을까어 하나도 요정 아래에 있지. 이거랑 뭐 요정으로 지 이거랑 뭐 빙슈도 있어. 빙쇼는 착각 때문에 못 간다. <놀� Carlisle> 마다 아, 아, 뭐, 그 뱅쇼를 따뜻하게 먹어요. 뱅쇼 다진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놀람> 감사합니다. <놀람> <놀람>